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? t 제가 할수 있는 말 o 했습니다.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. t sure 약한 형이 u r 하십니까 n 네, 네. 앞에 o be a little b i 하 of a little bit of a l i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습니까? t 제가 할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.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. s e 인등 a 약한 u t 인정하십니까? g 앞에 e 나와주세요. e v e r pictures her own. Okay, then, fair k i n